여러분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절대 내가 지금 뭐가 떴는지도 모르고 남의 마음도 모르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열등 해고지 응? 오늘 라이브 토크의 주제는요. 열등 해고예요 여러분 열등 해고 어떻게 생각해? 열등 해고는 이렇게 생각해. 어우 나는 학벌이 낮아서 열등한가 봐. 어우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열등한가 봐. 주로 나타난 물질이나 모습을 붙잡고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죠 나는 키가 작아. 난 지방대야. 나는 돈을 이렇게 못 벌어. 여러분 주로 그래요. 그쵸? 렇 거기서 열등감 느끼고 되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내 열등이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수치 강의할 때 이랬죠?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울 때 이건 안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수치가 안 올라오고. 우리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도둑질을 했어 뇌물 먹었어 얼마나 부끄러워야 돼 근데 뭐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무슨 개손 자고처럼 그따위로 얘기해 수치 안 느끼고 그렇죠 근데 진짜 부끄러워야 할 때는 또 어, 부끄러움 못 느끼다가 부끄럽지도 않은 걸 부끄럽대 예를 들면 어, 나 지방대학 밖에 못 나왔어요 나 키가 작아요 막 이게 창피하대 그게 뭐가 창피해 마치 그건 이거 같아요 어, 나 민들레예요 나 백합이에요. 나 해양 꽃이야. 나까시가 있어. 뭐 이렇게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의 개성이고 특징이지 열등이가 아니거든. 수치가 아니거든. 열등이도 이와 똑같아요. 열등이를 인정 안 하면 진짜 열등한 거는 열등한 줄 몰라. 근데 열등 안한거 같고 열등하다 고 그래. 내가 누구한테 졌어. 그러면 열등하대. 땡. 진건 열등한 게 아는 거. 아닌 거야. 왜? 내가 짐으로써 나는 열등감을 느꼈지만 나를 이긴 사람은 어때요? 우월감을 느꼈지. 그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남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근데 내가 졌네. 그 사람이 막 나는 이겼다고 막 좋아해.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어. 열등이를 인식하는 것만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나? 그렇잖아. 열등이 아닌 거야. 진 거. 빼앗긴 거. 열등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왜? 뺏어내고 나를 이긴 사람은 행복하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열등이, 진짜 열등이를 몰라. 세상 사람한테 무얼이를 이렇게 가르침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 이겨라. 너꼭 사람 위에 올라서라. 네가 1등해야 된다. 절대 네 친구한테도 봐주지 마라.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가 이, 아, 이 아이를 사랑하고 친하니까 져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나는 있어 나는 사랑해서 져준 게 아니라 더러워서 저준적 있어 <웃음> 내 친구랑 둘이 맨날 내가 걔가 정규 1등 아니면 내가 1등 이렇게 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세 번인가 연속으로 내가 정규 1등을 했어 그러니까 걔가 세번연속 나한테 진 거야 그랬더니 말을 안해왜 말을 안 하는지 그냥 삐졌어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뺏겼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래서 더러워서 내가 친구가 이그 1등 친구 자기려면1등이도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한 10등으로 팍 떨어져줬어. 걔는 1등하고. 근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 사랑해서 져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더러워서 져줬거든. 그래 먹고 떨어져. 아이 더러워. 그러면 1등이 뭐라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수치 주는 마음은 그러니까 걔도 좋아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나도 기분이 나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나 내가 친구를 사귀면 그런 친구는 필요 없다는 거. 친구한테 졌다고 말도 안 하는 애는 진짜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걔랑 그냥 절교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친구 아니게 돼버렸어 늘 딜레마였어 친한 친구한테 져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 응? 이겨야 된다고 돈더잘 벌고 남 위에 서고 그렇죠?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하면서 못 지는 아가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그게 열등이라고. 열등이는 그게 열등이가 아니에요. 어떤 게 열등인가. 마음의 열등이. 진짜로 알려줄까요 여러분? 일단 머리로라도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청산해서 하, 내가 열등이구나. 그건 이미 좀 전에 질문한 분이 얘기했어. 남의 마음을 이해 못할 때 열등이에요. 남의 마음을 모르면 내 마음도 몰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몰라. 그게 열등이에요. 그래서 진짜 열등이는 남의 마음을 이해 못해. 그러니까 남이 원하는 걸못 줘. 남이 원하는 걸못 주니까 남을 행복하게 못해. 남을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그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줘. 그래서 나도 이해 못 받아서 불행해. 이게 반복되는 인생. 이게 열등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해 못 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수치당했다고 느껴. 그치? 근데 이렇게 이해 못 받은 나는 남을 또 이해해주고 싶은데 못해줘 못해줄 때마다 상대도 수치당했다고 느껴 여러분의 열등이가 뭐냐 이럴 때 열등이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는데 내가 딸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열등이가 돼 왜냐하면 내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못해줬다 고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는데 내가 아들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어. 그래서 난 열등이라고 느껴. 응. 근데 그게 열등이가 아니라 해줄 수 없는 이열등의 아픔을 느껴.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그러면 열등이가 아닌 거야. 마음만 이해해주면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는 열등에서 벗어난 거 간단해요. 상대의 아픔을 인정해. 상대를 아프게 했으면 나도 아픈 게 당연해. 아들로 태어나고 죽고 싶었어. 못 태어났어. 너무 아파. 이해 못해줘서. 내가 못해준 게 열등인 가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고 정신 승리한 게 문제야. 어떻게? 괜찮아. 딸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이, 좋아했어.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아프게 한걸 인정 안 하거나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다 버려.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이해 안 해주고 다 버려서 아예 못 느끼게 돼버려. 음. 그리고 수치 떨어. 뭐 어쩌라고. 내가 바꿀 수도 없는데. 또는 가해자가 돼. 나보고 너왜 아들로 못 태어났냐고 아니 아들로 안 되는 걸막 가해해 또는 엄마 아빠한테 내가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고 아들로 못 태어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고 막 가해해 가해자 가해자도 남을 이해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럴 때 열등이에요 열등이는 딱 하나야 이해해 줄수 없을 때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느끼고 이해해줄 수 없는 아픔을 느껴서 열등이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해서 그 열등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지 절대로 아픔 안 느끼고 열등이 아픔 열등이라고 인정 안 해서 음, 아픔 안 느끼고 그걸 해줄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 안 느껴서 그럴 때 열등이 되는 거야 그게 열등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못 느낄 때 내 마음을 이해 안해줄 때. 그래서 상대 마음도 이해 못해줄 때. 그게 열등이지. 현실적 물질적 돈이 없다고 열등이도 아니고. 학벌이 나쁘다고 출세 못 했다고 열등인 거 아닌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 그 여러분 가장 마음을 원하잖아. 여러분은 해라님을 왜 좋아해? 응. 여러분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느껴 주고 그거를 치유해 주고 그게 뭐예요? 이해해 주는 직업이잖아. 나는 내 직업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좋아 그리고 내 제자들이 제일 자랑스럽고 좋아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건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남의 마음 한 자락을 이해 못 해주면 열등인 거야 아무 일도 못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왜? 여러분이 마음을 이해해 줄때왜 그렇게 이해해 주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이 하거든요 의식이 해 그래서 이해받은 마음은 염력이 생겨 못할 게 없어 다 해줘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딸이라 행복하게 못한다고?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엄마 아빠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딸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그런 열등이라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야. 괜찮다. 딸이해도 괜찮다 하면서 되게 행복해 할걸? 행복하게 즉시해 줄수 있는 거야. 마음의 염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루거든. 저기 위에 계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제가 위대한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 정치인들은.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서 국민들이 다 따라와. 다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어 국민이 사랑받아서 좋아서 대통령을 막 사랑해서 따라오면 대통령이 추진한 일은 다 돼. 하지만 국민이 싫다는 일을 막 추진해. 그러면 국민의 마음의 이해를 얻지 못한 마음은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어때요?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력이 없는 거야.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이루는 성취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근데 왜 저렇게 아파서 자살하고 왜 저렇게 응? 정치인들도 맨날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일 하나도 안 되고 여당 이야당 똥글만 차고 왜 그럴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해서 그 염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받은 마음에 그 의식의 힘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으로 성취되는 거지 그 힘으로 근데 하나도 이해 안 해주면 그 마음이 인정 못 받아 인정 못 받으면 그 힘이 나오질 않아 인정 못 받은 마음은 마음이 나오질 않아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해줘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 마음을 인정 하나도 안 해주고 고집부리면서 안 보면 절대 사랑못 받는 것 같은 이치죠. 그렇죠? 그래서 열등이는 힘이 없는 게 열등이야. 약자가 열등이야. 힘이 왜 없냐.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마음의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 열등이야. 아니, 헤라님이 생각해봐. 내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빚만 10억 있었고 몸도 다 병들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맨손으로. 맨손으로 다 읽은 거야, 지금까지. 제주가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여러 분 가르치고 세션하고 응? 어제 선도제 끝나고 아기들하고 얘기하는데 미량 박씨 아기들 했을 때 그랬나 뭐라 하냐면 혜란님이 처음에는 자기들 타기뺄때 엄청 힘들게 느껴졌대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웃음>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다 얘기를 한대 그럼 자기들 밑에서 발이 잡고 하고, 나는 막 얘기하면서 어 너는 막 빙이랑 대화도 막 하고 그리고 뭐 얘는 이런 마음이야 막 얘기를 하고 한대 그래서 막무섭거든 그치 어. 그게 완전히 맨날 달라졌어 그치 하다못해 이래 2, 3년 전에 제 동영상만 봐도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낯설대요 제가 여자 목소리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자도 아닌데 남자도 아닌 거지 중성이죠 그쵸 되게, 이렇게, 저, 중, 저음으로, 그치? 존재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모든 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5천원짜리 원피스 하나 사입는 것도 발발 떨 정도로 가난했어. 한 2, 3년을 제가 월급, 일어난 장을 못받고 그냥 여기서 간신히 밥맛 끓여 먹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살다가, 어 지금은 내가 막 명품도 착입고 우리 아가들이 그냥 온갖 좋은 거 선물 줘서, 어, 향수도 막 번갈아 뿌리고, 막 립스틱도 이렇게. 샤넬로만 발라 우리 아기들이 막 사준 거 돌아가면 <웃음> 난 명품녀야 <웃음> 핸드크림도 명품만 줘 우리 아기들도 고마 바로 <웃음> 어우 이게 완전 달라졌어 내 인생이 왜 달라졌을까 사랑받고 싶은 내 아기 마음을 인정해서 예전에 하나도 인정하나 수치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인정 못 받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인정했어 세상에 사랑을 많이 받아 연한거죠 여러분 그게 열등이야 자 여러분 미량박씨천도제 했어 어제는 신라계 김씨, 엊그저께는 미량박씨 했어 아, 근데 지금 내가 이 열등이 얘기했잖아 미량박씨의 주된 과정이 뭐냐면 열등이 절대 인정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가해자 고집부리는 가해자도 뭐죠? 열등이가 딱 뜨면 여러분 잘 들어봐 열등이가 딱떠 절대 이해 해 주기 싫은 그 못난 열등이가 그러면 그 열등이를 여러분 열등한 모습 보면 어때요? 죽이고 싶지 그치?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뭐냐? 가해자잖아 그리고, 열등이 보면 어때? 두렵지. 일 잘못하니까. 내 아들이 빵점 맞아왔어. 무서워, 안 무서워? 걔를, 보... 이거 어떻게, 근심 걱정 올라오지? 열등이 보면 두려워. 그 다음에 아들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세 번째는 수치스러워, 안 수치스러워. 나가서 우리 아들 빵점 맞았어. 이렇게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열등이 보면 올라온 게 있어. 되게 아파. 그래서 죽이고 싶어. 그 다음에 두렵고 수치스러워. 이게 뭐냐면, 이세 마음이 고집이에요. 가해자. 열등이를 막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은 뭐야? 아, 어, 열등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절대 안 받아들여. 죽일 거야. 너무 무서워. 저건 내가 아니야. 수치스러워. 저건 내가 아니야. 이러, 이런단 말이야. 어. 그게 가해자거든. 근데 그 가해자,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수치스럽고 아파서 고집을 막 부리고 있는 그 약자, 아기가막 떠. 근데 그아기도 인정 안 하겠다고 홀랑 버리는 개고집. 그게 미량박시였어요. 가해자의 수치 절대 인정하네. 그래갖고 미량 박씨는 쳐맞고 곡소리 나고 선도제 들어가기 전에 쳐맞고 선도제 들어가서 손내 내서또처맞고 이러고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간신이 됐어.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어제 신락의 김씨를 했거든 신락의 김씨 했던 이건 뭐냐면 가해자의 고집은 내려가고 왠제는 그 열등이를 가해하는 그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 인정시키고 그래서 그열등의 아픔을 좀 보게 하고 조금 더 내려갔어. 고집이 조금 더. 신라의 임시에서는 조금 스무스하게 음. 끝나긴 했어요. 근데 다 그거였거든. 에고는 딱그한 가지예요. 열등이를 보면 여러분 진짜 인정 안 한다. 남들이 너 그거 열등해.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 안 해. 너 그거 못났어. 이럴 때 여러분 안 받아들이지. 내가 뭘 못나. 그럼 너는 이 미움수잖아 열등이는 남니다안 하잖아 그 다음에 두려움이 확훅 올라오면서 훅못 받아들이고 너무 무서워해 그러면서 알았어 이것도 인정 안한 거야 그냥 아나 열등하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그렇게 안 되지 수치가 확 올라오거나 두려움이 확 올라오거나 되게 아파서 고집 부리고 막 화내 이게 전부 고집이에요 가해자인 거야 열등 인정 안 하려는 그 가해자를 계속 느껴야 돼 근데 가해자가 너무 괴롭거든 가해자는 말 그대로 가해자는 아파.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 무서워. 안 보려고 그래. 자꾸 버려. 느끼질 않는다 이거야. 괴로워서. 괴로워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버려. 그걸 느껴주는 게 느끼다 보면 나중에 열등인가 인정이 되죠. 그렇죠? 인정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이수행이에요.